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었어요 이들은 꾸준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명성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젤다의 전설 뮤지라에 가면 팬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나머지 무려 11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얻었죠 그러자 이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게임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잘 만드는데 그냥 게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엠버랩은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게임의 이름을 케냐 영혼의 다리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케냐는 영혼을 보고 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혼 인도자로 세계에 퍼진 역병을 제거하기 위해 영혼들을 도와 얻은 단서들로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게 주된 게임의 스토리입니다 왜 게임플레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했냐면 이 게임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의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뻔합니다 나쁜 녀석이 한 세계를 더럽혔고 주인공은 그 나쁜 친구들에게 당한 사람들을 도와 적을 물리치는 뻔한 권성징악의 클리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이야기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디테일들과 연출 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깊이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라스트 토버스 1이 보여주었듯 게임의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전체적인 모델링부터 모션 디자인들 까지 본인들의 장점인 애니메이션틱한 느낌을 부각시켜놓아 컷신 하나하나가 정말 디즈니 특유의 몽글몽글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근본이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였던 만큼 평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말 남다른 울림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몇가지 스킬을 새로 배우는 것조차 정말 감명깊은 컷신으로 몰입도를 올려놓았죠 스토리텔링이나 컷신 퀄리티들 또한 상당해서 손이 잘 맞는 경우엔 보스전보다 이후 컷신이 훨씬 더길 때도 있는데 마치 잘 짜여진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스킵버튼엔 손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심금을 울리지만 그렇다고 너무 난해하진 않은 기분 좋은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간만에 게임의 스토리를 보면서 씩 웃었던 것 같아요 캐나의 전투는 매우 심플합니다 근접공격인 스태프를 통해 강공격과 약공격 원거리 공격인 화살 패링과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드 각종 기믹을 파괴할때 사용되는 폭탄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눠져 있죠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부식령이라 불리는 귀요미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전투를 진행하면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 부식령을 부릴 수가 있죠 부식령들은 적을 속박하거나 체력 을 회복할 수도 있으며 위에 4가지 공격들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게임에서 획득하는 포인트로 이 스킬들을 해금할 수 있는데 보시다 시피 게임이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진 게임은 아니다보니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 않고 단순히 공격들을 강화시키고 보조하거나 연계로 사용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솔직히 케냐의 전투 자체는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하다 거나 스피드감이 넘친다 거나 타격감이 엄청나거나 액션 감이 죽여준다는 느낌은 없어 솔직하게 그렇게 뛰어난 전투 감각을 보여주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전투가 재미없고 루즈 하다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전투의 기본을 지킨 게임이라고 설명 드릴수도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게임의 그래픽이나 귀여운 모델링 연출에 비해 이 게임의 전투 특히나 보스는 디즈니 소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압도적인 분위기와 난이도를 선보입니다 보통모드로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에서 5대만 맞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며 일반 몬스터나 네임드 중간 보스들의 공격력도 상당한 편이죠 게다가 각 보스들은 더더욱 빠르고 변칙적인 패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마다 다른 공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딱 다크 소울의 젤다식 퍼즐 보스 공략을 섞어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앞서 설명한 게임의 장점인 연출은 보스전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보스는 대장간지역의 최종보스 부정한 목수였습니다 일정 타격 이상을 하게 되면 목수인 보스가 자신의 망치를 이용해 심장을 수리하면서 공격을 펼치는데 이때 보스의 메인 테마가 순간적으로 꺼지고 둔탁하게 휘두르는 망치의 연출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반절로 빠지게 되면 열리는 이페이지부턴 다크소울의 심연의 감시자가 떠오르는 역동적인 검술패턴과 불꽃으로 제 눈을 사로잡았죠 개인적으로는 보스의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출 하나만으로 케냐의 모든 보스전을 통틀어서 가장 간지가 났었던 만큼 이 부정한 목 목수는 케나가 가진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한 보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을 하는데 이제 듀얼센스의 퍼포먼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순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케냐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듀얼센스도 아닌 듀얼쇼크보다 더 미비한 느낌이었어요 팔속이나 강공격과 같은 기본적인 트리거 효과들이 들어있긴 한데 이외에 시네마틱 환경에서 오는 미세하고 디테일한 진동이라던가 타격과 피격 몸집이 거대한 몬스터들이 움직일 때 등등 듀얼센스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한 진동들이 미약하다 못해 거의 다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이정도라면 그냥 컴퓨터로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케냐의 컨트롤러 퍼포먼스는 너무 밋밋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사가 처음으로 개발하는 게임이다 보니 뭐 이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도 플레이하긴 했지만 패드의 진동도 게임의 몰입감을 올려주는 큰 연출 요소 중 하나인데 이게 빠진건 많이 아쉽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케냐는 애니메이션 회사라는 장점을 잘 살려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게임을 연출 하나로 모든 부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게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만에 모험이라는 걸 떠난 기분이 들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은 보스전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긴 했지만 적당한 난이도로 인해 성취감까지 느끼게 해줬죠 또 우리 귀여운 부식 형들은 어떻구요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름다운 장점들로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킬 만큼 본인들이 가진 지 무기를 정말 잘 활용했다고 생각이 돼요 추후에 d l c 나 후속작 신작들이 정말 기대되게 만드는 엠버랩의 야심이 엿보인 작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